았는데요. 네. 자, 직접 이 가사를 복사를 네. 해 왔습니다. 네. 진짜. <웃음> 진짜요? 뭐야, 가상화세요? 진짜. 네, 새로운 네. 얼굴에 아, 그래. 난 지금 거짓말로 어필 쌓고 적혀 있네요. 저는 이제 한번 다다나시셨고 왔습니다. 네, 네. 나도 볼래요. 네, 네, 네. 넘겨 드릴게요. 나도 볼래요. 오게요 기다리세요. 아, 네. 아, 네. 네. 자, 이렇게 지금 뭐 가사에 네. 있는데요. 네. 오늘 녹음을 좀 멤버들이 이건좀 힘차게 좀 해주셔야 돼요. 네, 떻 네, 네.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오늘 지대이금 우지형께서 봐주는데 네. 어, 오늘 좀 평소와는 다르 굉장히 무거운 분이에요. 아, 네. 네. 네. 굉장히 무거운 분이에 만큼 2019년 오 세븐틴은 꿈이어그 로그숭이인데 그만큼 더 진지하게 진진, 진진, 진지하게 진진. 목숨을 걸고 진지하게 목숨을 걸고 아지하게 목숨을 걸고 진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맞아요. 아 아직 완조체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바로 우리 멤버 도겸이 형이 지금 엑스칼리버 뮤지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 저희는 도겸이 형이 없는 만큼 빈자리를 또 꽉꽉 채워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스. 자 그럼 저희 12명, 계속 1 2명에서 열심히 한번 녹음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자, 렛츠 고! 고! 자존가 해. <웃음> 아, 한 대, 한 대. 좋아.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세명이서할때양가누어가아원가 썼어? 아? 썼어? 아, 어, 아니, 원어 썼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썼는데 이러, 이렇게 써갈래. 형이, 형이 들어, 이거 이렇게 써 갈래? 아니면 형 형이 들어야 돼. 아, 라고 그, 응. 아니, 네가 듣고 우리가 널 따라할게. 네가 리더야. 그러니까 저희 헤드셋 세개 설치해 주시겠어요? 아, 아까 조, 아까 조시아가 괜찮다고 해 가지고 아, 불렸죠. <웃음> 아, <웃음> <부, 웃음> <부셨죠>? 아, 정말 <웃음> 이 정한이 <웃음> 하나 n 그 불복으로안 나오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명 얘가 그 눈치로 하는 거지. 아니면 다른 노래 나오게. 아 어, 다른 노래 나오고. <웃음> 속에서 going, 언제나 너에게 going going, <웃음> going, going, <웃음> 어, <오>! going <웃음> 어. 리도 어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버스 안에서 이서은 going, 언제나 너에게 going, going 좋은데? 어, 잘했는데? 뭐 걸리는 사람? 어, 아니요. 어, 예. 고했어 오케이. 오케이. 아,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엔딩, 엔딩할게 엔딩. 오케이, 엔딩할게요. <웃음> 엔딩을 엔딩한다고 마음으로 아 들어. 아아 네, 네. 여기 나왜 먼저 녹음한다고 했지? <웃음> 와, 정신 없네. <웃음> 웃는, 거, 웃는 거는 뒤에 하면 되 돼, 이거 내가. 아, 웃는 거는 그럼 따로 한다고? 어, 그냥 노래까지만 네. 하면 돼. 여기 나 눈치를 봐. <웃음> 아, 눈치를 봐. 저를 무서워가지고. <웃음> 아, 그냥 해, <웃음> 알겠어 아니, 눈치 보지 마. 아, 알겠습니다. Time, Time, Time, Time, t i 자 e Time, t i m 고 Time, Time, Time, Time, Time, t i 는 e t i 부 e Time, Time, t i 는 e Time, t i 오케이. 아 okay. okay. <웃음> <웃음> 어, 좋고 한 명씩 멘트 할게. 음 멘트 자기가 그냥 자기 어, 느낌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음, 이게 엔딩 멘트니까 okay. 뭐 다음에 만나러 갈때니아스의 본인 스타일의 멘트를 하나씩 해주면 돼한 명씩 그냥 하면 돼. 해. 아 그냥 지금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아, 끝이야? 어, 아, 어, 오케이. 이게 방은 그걸로 할게. 음 해야겠다. 오케이. 지정이형 명상 해. 왜 왜? 정한이 형 명상 좀 해야 돼. 아, 형님꼭 대인... 그래야 될거 아니야? 보는데 엉덩이를 계속 만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이거 왜얘 자, 자, 자, 치 자, 치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 아, 멜로디 알지? 잘 있어 아, 한번 연습만 하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요. 안녕 호시 씨그잘 지냈어요가 아니라?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그리고 완벽잘 지냈어요. 그리고 멤버들 목소리 좀다 들리게 해줄래요, 호시 씨. 아아 아. 호시 교수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우리도 어쩜 이렇게 시간이야 가는지 정말 버스 안에서 거리 이 버스 안에서 거리 저 안에 못하겠어요왜 웃기지 나너무얼마 잘하는데 지금 잘 지냈어요 모두 <웃음> 제대로 다시 할게요 오케이 자, 제대로. <웃음> 나 혹시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나 <웃음> 진짜 진지하게 <진정히> 하고 있으니까 <웃음> 웃지 말아. <웃음> 버리는 거 있어? 없어. 엔딩 갈게. 음. <웃음> 응. 이거 처음 들어가는 게 무서워.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다시 다시 지금 되게. 되게 망설여 왜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망설여? 되게 <웃음> 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남매고 그냥. 뭐? 그냥, <웃음> 아, 그냥 박자 달아야돼 <웃음> 다음에 그냥 바로 들어도 돼지에 만나요 우리 모두 요다기아 걸리는 거 있어 아니 <웃음> 다음에 <웃음> 잘했어 잘했어 너무 <웃음> 만나요. 응, 오케이. 오케이 웃는 거 할게요. 오케이. 는게이 <웃음> <웃음> 응, 어, 정도 됐어. 아, 별로, 어, 별로 하면 안 되는 거자 <웃음> <웃음> 게임 <할게>. 하면 돼. 호랑이의 <웃음> 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건 아니야. <웃음> 아 웃지 마. 내가 괜찮은데. 아, 그래. 괜찮아. 내가. 수 있지, 웃긴데. 음에 말해 줘. 뭐 할지. 웃지 마. 마. 웃지 마. 이거 넣으면 안 돼. 알겠어. 갈게요. 이거 다 쓰자. 어, 을것 같아. 다음 사람. 벌레 <웃음> 네, <이거> 쓰자. 괜찮 내가 어 웃지 마. 이렇게. <웃음> <하면 돼요? 웃음> 끝났어 너, 너 해. 하면 돼요. 한, 아, 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하면대요로 끝내자. <웃음> 하면대요로면로 하면 끝낼게, 민규야. 아, 됐어. Oh, right. 아, 아, yeah. 들이 많으니까. 속여. 네. going. Ever s g e t n g 리는 언제나 너 와, 디노야 너무, 너무 좋은데? 디노야 잘한다 야가 잘한다 디노야, 그 친구가 잘 좋아, 중간이 아, 원하는 그쵸, 걸 그쵸, 갖다 넣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운이 더 기대되는 소 o 17 <웃음> 음, 좋다 네, 꽃자 <웃음> <웃음> 웃는 동 갈게요 너무 음하만 가니까 좀뭐 없을까, 운가 소리? 아무거나 뭐 신나면 돼요. 네. 예. Yeah. 아, yeah.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네. 그리고 한 명씩 개인 멘트하겠습니다내그 어. <웃음> 오글, 오글거리는 이게 짱인 것 같긴 하다. <웃음> <웃음> <웃음> 아 잠깐만 형 무난한 거 다음에 안돼무난 <웃음> 거? 아니아니너니까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우리 이제 나 여기 묻혀가야겠다 네. 그러면 은 묻혀가지 않게 <웃음> 형이 센터서 아 싫어! 나 <웃음> 네, 센터서 줘 형이 센터 할 거면 이걸 하는게 나아가 그럴까? 응. 응. 오지 센터지 우리 오지 네. 나보다 번호기가 노래 잘안돼 그럼 내가 센터야? <웃음> 어 녹아야 <이거 해야> 돼 <웃음> 오케이 가까요 연습해볼게요 yes. 네. i 시 n 어요 sure if you're a child. I'm not s 이 r e if you're a child. I'm not sure if you're a child. i 버스 안에서 n g 이불 속에서 o yes, 은 언제나 너에게 고 o i 인 g and on, and on, a 요 d on, and on, a n 이더 기대되는 on, and on, 데요 d o 게요 n d o 하하하하하 야, 너 뭐야? 어차피 다섞이는거 아, 그래. 아, 그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아, 니래 아, 그 아, 오 아, 아, 아, 요 아, 뭐야. 이거, 이려워이게 어려워 정한이뭐 이거. 이거, 오늘도?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오늘도 오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아, 노래 좋다 진짜. 응. 아, 뭐야? 승진, 승진. 야, 야, 야, 뭐야. 진짜. 프로다. 진짜. 야영웅이 진짜. 진 아, 아, 아, <웃음> 네. 아, <웃음> 네. 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어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회의하면서 어. 오프닝 그거를 찍기로 했었잖아요.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맞다. 오, 맞아, 맞아, 맞아. 찍으러 가자, 이제. 응. 좋아. 아, 가자. 가자. 가자. 나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 이 공치 좀치 이러면 너무 맞아. 재밌어. 그래. 이게 레츠 고. 완벽했어. 저는 지금 녹음을 하지 못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볼까요?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어서 우리도 어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버스 안에서 g o i n 이불 속에서 g o 고 n g g 은 언제나 너에게 고 o 고 n g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 o 세븐틴 나 웃음 전까지만 해볼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Going s e v e n 웃 웃음 좋은데요? 마무리 멘트? 뭐 하지? 음. <웃음> <좀> 들어봐도 돼요? 아니 <웃음> 난아 <웃음> 안, 안, 아, 듣지 말까? <웃음> <웃음> 멤버들 녹음한 걸 듣고 너무 재밌게 녹음을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웃음> 사랑해요. 안녕 아 여기 오늘 우리가 뮤직비디오 찍을 곳이군 저희 세븐틴 오프닝영상 오프닝영상 와이 짱사했다 야이 진짜일까? 누구야? 네채지 뭐야 뭐야 어, 왔어 어형 oh, oh, 뭐. 거기서 누워서 계속 이 스텝만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왔어. <웃음> <목> 약간 <layered> 여기서 해도 꽤 재밌을 것 같은데. 야 여기 기타도 있다. 오! 괜찮다. <웃음> 야, 아니야 이거 이렇게 아,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웃음> 이게 밑에서 카메라 발 이렇게 잡고 그냥 고정해서. 아, 아, 이렇게 내려와. 우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 어? 뭐야? 맞아, 맞아 맞아 2019년 5월 22일 먹어도 될것 같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몰라, 와 참외가 이렇게 커? 오, 저희 참외 아니지만 아, 이 바게트 빵도 먹어도 되는 건가? 이 음식이 많냐? 여기 진짜 우리 진짜 인책, 인책 같은 느낌이야? 아, 어. 어, 각자 좀 이제 둘러봤나? 네 어? <목소리> 방들을 다 둘러봤나? 저는... 아 세븐틴 어린이 MT 아니니까 여기로 오세요 왜? 승관이 형 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야 앉아봐 앉아봐. 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오프닝 영상 촬영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거 근데 승관이 아이즈니까 네. 승관이가 약간 역할 분담을 해줬으면 좋겠어. 네, 정말 제가 이렇게. 아이돌 낸게 채택이 돼서. 좋겠다, 어. 나도 인사불러치으면 좋았을 텐데. 그니까. 그거요? 나도 트리벤트. 아, 나도 저자로 한번 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지금 여기 둘러봤는데 어디 좀촬영하 어. 어. 아, 괜찮은 아, 거 아. 없나? 어, 계단. 계단. 계단. 계단. 계단. 계단. 이거 계단을 내려오면서 하는 걸 봤는데 이게 너무 고난이도예요. 그래서 네. 할수 있는 멤버가 아마 적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어 되게 잘했어요. <웃음> 그리고 아까 뭐투수 음.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어, 누워 있는데 이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나 어, 아, 아, 어, 위에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옆에 오케이. 오케이. 누워서 이렇게 한 거야? 그치. 어, 그치, 어, 그치, 그치, 아 이불 속에서 고인. 어 거기 딱 딱이네. 어, 저 위에서 이쪽을 찍는 거야? 어디? 저기. 아, 저기서. 찍어서 우리 찍는 거. 여기서 춤추는 거다 같이. 어. 주제는 약간. 주제? 아 그지? 주제는 e 브 e r y w h e r e s h 그 아, 아, 예. 그리고 좀, 그러면 팀을 나누자. 나누자. 네. 아 팀을 좀 나눠볼까요? 어, 팀은... 에디눠 팀이랑 에브리 r y 나눠. 좋은데. 아무튼 AB 팀으로 할게 그냥. 에디 팀은 네 AB 팀. 팀 하고 싶은 사람. A A 팀나 A 팀. A 팀 혹시... 왠지 디노쿠스슈아 민규 혹시 번호니까. 그러니까. 오, 오. 그러니까. 어. 오. 그럼 에브리웨어 팀은 원 정한 준, 도겸, 순간 디아 맞아요. 너도 어떻게 그발 뻑뻑히 잘 나고? 역시 이제 뭐 한번 대발해 봐. 팀을 올라다 아. 보니까 아. 다 아. 느꼈어요, 맞아 우 아. 자, 그러면은 자 A 팀의 좀 약간 전체적인 촬영 총괄 디렉터가 되고 싶다. 누가겠어요? 디노가 진짜 하시겠어요? 네. A 팀 누가겠어요? 네. 촬영 총괄 디렉터로 시켜요. 예, 예, 너무 좋습니다. 공유합니다. 네, 너무 잘할 것 같아. 요 B 팀이 약간 <웃음> 최근에 좀 열심히 살고 있는 원우 형. 열심히 살고 있는 원우 형. 네, 열심히 원우 열심히 열심히. 요 근데 원우 씨도 열심히 하지만. 거의, 지금, 조슈아 씨도, 만먹을 정도로 열심히 세고계시요 조슈아 베네미타 3시간 쳤어요. 신선네 아아 많이 되는 거예요 아 누가 디렉터를 고 싶어요? 아무래도 원우가 더 네. 뭐 경력이 많이 있어요. 약간 미루는 거, 네. 거 같은데요? 아, 네. 더 좋은 퀄레티를 원해가지고. 확실히 더 좋은 네. 퀄리티를 좋습니다 퀄리티. 어느 냐면 원우가 네. 아, 확실히 아, 어그 영향적으로 어, 원영이 네. 지식이 많다면 그래도 연기나 음. 그 연기나 서프 연기가 확실 출연자로 서 액틱 그러면 이제 그 연기 감독 해주세요 네. 아 연기 감아 그러면은 네. 좀 그런 식으로 가볼까요? 예. A팀이 네. 어그 그 뭐냐, 디렉터와 스태프를 맡게 되면 네. B팀 멤버들이 그 A팀의 배우가 되주는거예요 아아 네. 어 상대팀이 다 이렇게 같이 상부상부해서 상부상부 해서 네, 얼레리 퀄리티 레리 퀄리티 하이 자, 그럼 이제 촬영해볼까요? <웃음> 네! 시작!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 고감우네 아, 네. 여러분 이 장소에 오셔서 많은 네, 아이디어와 네. 내주셨는데 네, 네. 그걸 반영으로 이제 스타트를 해볼 거예요 네. 일단은 지금 필요한 멤버는 정한이 형, 음. 원우 형, 준영만 아, 일단은 첫신을 사용하고요 나머지 B팀 배우분들은 잠깐 모니터링 같이 해주시면 아, 되겠습니다. 아, 자,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시냐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네. 가운데로 와가지고 핸드폰이 있을 거예요 음, 네. 그러면 따 이렇게 앉아서 핸드폰을 본 다음에 다 같이 이렇게 지친 상태에서 응. 형은 지치다가 정원이 앉았어 어 뭐지? 해서 음, 여, 이렇게 핸드폰을 꺼내요 뭐지? 이렇게 같이 봐줘요 네, 그러면 그렇구나. 정원이 형이 그 핸드폰으로 버튼을 누르면 그게 오. 노래 스타트예요 아.. 오케 아, 아, 약간 사막에서 물을 못 먹어서 막 지친다고 그, <웃음> <웃음> 그 정도 알죠? <웃음> 그 <정도? 웃음> 아 <웃음> 걷는 건잘 걸어야지 정원! 인! 우리예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걸어보는 게 너무 오버지지 않습 <웃음> S.F.P. 영화가 아니에요. 아, 네, 네. 이거 아니, 약간 오버든 나 예. 네, 그러니까 넘어질 필요까지는 아, 없어요. 네, 네, 네. 너무 좋아요. 연기는 네, 너무 좋네. 자, 여러분 집중해서 한 컷에 딱큐로 끝냅시다. 예? 느낌 아시죠? 정원님 느낌 알지? 아, 자, 바로 갑시다. 레디 액션. 아유 심심해. 자, 자 정원님. 어, 누가 왔네? 어, 뭐 오케이, 핸드폰 가로 아주 좋아요. 클릭. 아아아아아악 다 됐다 됐다 이거 된거 <웃음> 같아 내가 네. 뮤직비디오 한번 찍었었잖아 아, 아아쓰고 아, 많았어요 아 잘하시네요 a 기 리고 지금ukshem 진짜 이기� a 아 t 네, 그어 뭐, 이거 좋은데? 아 오스타일 이거 뭐 이거 이거. 잘한다. 지 잘한다. 이거 뭐 머리띠같은거 하나씩형 이거 잘 어울리겠네 오늘? 오잘 어울린다 귀엽다 진짜 이거 한번 써봐 아형 이거 쓸거야 알갔어 고양이 고양이 대나무 헬리콥터 하늘을 맘껏 하고 싶어라 정화! 대나무 헬리콥터 I ain't g o i n n 아 a m u s not g o i o i n g going. I'm not going, 저 빛나. 오이성이 멋있다. 아니. 저기. 현이현이 알았어. 이거야, 이거야. 아지 되지. 우리 그냥 이런고있다두 개만 돌어자 해인데 너손 하고 네, 아아니가요 뭐... 미안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돼네아0도 네, 네. 아, 아, 아, 그리고 움직이면 가라야 돼 이거? 어 전화로 가면 되요네자 A팀은 버스신이에요 버스신 네 버스 그리고 한 명이 버스기사를 해야 돼요 네. 어? 그래요? 응, 자기 하고 싶은 사람 있어? 그러면 네. 민규 버스기사 그래. 자 그러면 뭐해. 자 민규 가 버스기사지? 어, 네 조겸아 네뭐 있어? <목소리> 자 민규 씨옷갈아입세요야 <웃음> 의상이 비슷해서 아니 너 이따 위에 입어자 그러면 위에 걸쳐라 오야 느낌 난다 어 저기 셔츠를 입어 데 형! 버셔 형이 유 시작해 이 시작해 고기 먹어 고기 먹어나나지 알아? 어나쁘지않아 버스 기사. 야 이렇게 입는 거. 오, 그거 괜찮아. 그렇게 좋아. 좋아. 갈까? 요자일팀 멤버들 갈게요.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지? 네, 네, 네. 호시 형, 시아 형 조금만 손 올려봐. 손을 올려봐. 살짝. 어, 그렇지. 어. 좋아, 좋아. 좋아. 자 카메라 롤. 룰이요. 레디. 액션.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좋은데? 자 컷! 아니 너무, 너무 좋아. 좋아, 뭐야? 아, 그럼, 아니, 뭐, 아니. 좋아 야 보면 왜 좋아하는지 이해될 거야 뭐. <웃음> <웃음> 너무 만족스러워 아니 버논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웃음> 팔이 너무 떨어졌어 아, 그렇네 <웃음> 그리고 이거 대신 이거 버스가 아니었던 건아 너무 웃긴데 이거? <웃음> 자고돌릴 거구나? 자 그럼 볼. 갈게요 레디 액션! <웃음> 아. 야 좋다 좋다. 컵. 오케이. 컷. 컷. 컷. 너무 좋아. 진짜 아, 진짜. 옷을다 해서 팔을 올렸어. 잘올렸다 좋아하는 게뭐라보 보이는 게너 웃겨. 혹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아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습니다 아, 고습니다 아, 저 다음 거같요 아, 내가 보기 오늘 가장 명장면인 것 같아요. 아, 재밌다. 아, 아 너무 아, 귀여워. 이험구나 이거... <웃음> <누나>? 위로, 있다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강셉에부끄 해서 가야겠다. <웃음> 그게, 그게 재밌지 어, 위에서. <웃음> 그래서 여기 숨어 있다가 음악 나오자마자 뿅 올라올 건데 네. 아까 그런 짜 맞추는 거 너무 좋거든요. 뿅빡올라야 되는데 그게 안돼 어떻게 돼? 음, 그게 안 돼요? <웃음> 네. 우리가 저저 정면 카메라 기준으로 안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될것같한 명도 <웃음> 이쪽으 오케이. 아세네뚝뚝뚝뚝 <웃음> <세>. <웃음> 오케이 어, 좋아. 그래. 형도 지금 다 자고 있잖아. 형도 지금 좀 누워 있자. 다들 헤이. 오케이 오케이. 자, 배우분들 준비되시죠? 네. 예. 자, 여쭈고는 이제 한번 숨어 주세요. 자, 안 보이게 다번 볼게요. 그럼 음 뭐, 네. 이럴 때한 번에 딱 일어나 주세요. 어, 선생님 안 보이고 딱 좋아요. 자, 리허설 갈게요. 아, 컷, 컷, 컷. 아 이렇게 그래가. 이리서리허설이필요한 어, 아, 리어설 근데... 거예요. 이리서리허설이요한데요이요이아요이자리에요이이 자리에서 이한에한번에 완전 발랄 오이이에요이자이 굿굿굿 굿, 굿. 아, 네. 거의 군무한 거 제일 힘들어 한마음이한 마음 아 우지 형다리 허우적대는 거 좋아 <웃음> <웃음> 마지막 뭐야 오케이 <진짜>? 오케이 okay. <웃음> <Okay, 웃음> 좋아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네배우봤자 고생하셨어요 자날 맨날 이렇게 물을 부여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머지 한두 멤버나 세 멤버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기 가자 하는 거죠. 그냥? 그냥? <웃음> 이게 각자 각자 약간 늦게 네, 네. 받게. 우지야, 어? 잠깐 와봐. 우지야, 이거 내가 보기엔 너가 해야겠다. 봐봐, 도겸이가 여기서 물을 보여줄 거야.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거고, 너는 그러면 이 각도에서 걸어오면서 약간 마라톤 하는 사람이 주변에 물 챙기는 것처럼 차만 챙겨서 가져 오케이, 알았어. <웃음> 이거 무슨 색리야에이 진짜 뜨거운 건 아니지? A, 이거 아, 뜨거운 아니야. 믹스 티라냐? 믹스? 어, 라면 하나씩 나가 그럼 거야. 내가 물을 부어야지 나가지. 붓고 나가, 고 나가는 거지. 카메라 보고, 라보라보라 보고, 라고라보라보라 보고, 카메라 라보라보 보고,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보고 내요? 맞아요. 저기 네요? 끝쪽 거를 끝쪽 거를, 어. 끝쪽 거를 물 부어줘. 저금 지금 거 거기 거. 네.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할게. 내가 어? 물 붓자 마자 난갈 거야. 물 좀만 부어줘 이나 손으로는 헤이드 어. 안 한다. 어. 자 여러분 리허설 필요 없죠? 네. 바로 할게요. 네 <웃음> <웃음> <웃음> 다시야 이게 했어. 안 돼. 근데 이 정도면 되겠네. 헬리라고네 이런 매력이야. 그냥, 그냥, 그냥 뭐, 뭐 그냥 열심히 내가 따르려고해가지 그래. 아, 난장판들은 ,Si. 모른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yes, 좋아 좋아 좋아 플레이브 플레이브 갈게요. 이거 제일 재밌어. 진짜 재밌어. <perseverance> 아, 진짜 재밌어. 야두 개만 짱이다. 아 진짜 재밌어. 이거로 이거로 <놀린> 그냥 전체적으로 나가도 된거 같은데. 뚜껑이 나왔어. 버무리물집이 아, 들어갔니다 아, 맞다. 맞다. 네, 네, 네, 네. 성공, 성공, 네, 네. 성공. 아, 맞아 웃겨. 아, 재밌다. 예. 아, 저희가 아 오늘. 네. 네. 네. 네. 승관씨 아이디어로. 그쵸? 네. 오프닝 영상을 또 촬영했잖아요. 아, 네. 또 이제 그 정도로 보잉 세븐틴, 어, 세븐틴 오프닝 나오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와, 음악. 네. 좀 마주 맞습니다. 아, 아. 지금 어때요 지금?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멤버들과 함께 이렇게 하루를 만들어 가는 느낌. 어, 시작하기 전에는 좀 많이 부담도 되고 네. 내가 너무 일을 크게 벌는게 아닌가 싶었는데 네. 멤버들끼리 너무 재밌게 살려줬기 때문에 아, 네. 네. 정말 기대되고요. 네. 어, 어. 앞으로의 보잉 세븐틴 정말 기대될 거예요. 맞습니다. 혹시 네. 혹시 네. 어쨌든, 네. 어쨌든 오늘 한게잘 네. 나와가지고 네. 앞으로 보잉 세븐틴이 더 좋게. 해. 승승 잠 네, 승리어요할수 있어요. 앞으로의 고인세븐이 저승선잠구하기를 위해서를 위해요. 위해요, 위해서를 위하여, 위안서를위하위안를 세븐들이 저승선잠구하는걸 위안거를 위해서, 위, 파이팅할까요? 좋 좋아. 민규 씨 좋아요. 고인세븐 팀 며칠 이거 파이팅하고 끝낼까요? 네, 자 고인세븐 팀 파이팅. 자여기 이어집니다.